왜 중국 채권을 지금 비트코인 방송하는데 왜 얘기하냐 연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음, 청나라 채권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청나라 채권 청나라 채권 청나라는 이제 지금 중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 우리 조선과 같은 그 개념이죠. 조선, 조선. 조선과 같은 시기에 어, 있었던 중국의 전신인데 청나라에서 1911년, 어, 1911년, 1911년도에 이제 철도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철도 채권, 철도 채권이 이제 그 광동 지역이랑 뭐 우한시였나? 어, 그쪽에 어쨌든 중국 대륙이 얼, 얼마나 넓습니까? 어, 요먼 요 길이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대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국채인데, 철도 채권. 철도 채권은 이제 우리가 철도를 만들 건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 청나라 정부가 이 채권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빌리는 그 차용증서랑 거의 마찬가지죠. 차용증이죠. 차용증. 그래서, 어, 5% 수익에 대한, 5% 수익에 대한 채권을 발행해서, 여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서양 열강들이 이 채권을 약 600만 파운드어치를 샀대요 600만 파운드 600만 파운드가 얼마예요 여러분 600만 파운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600만 파운드가 얼마 600만 파운드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88억 정도 된대요 88억 88억 그때 당시에 88억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1200 1200 1200조 정도 된대요 1200조 1200. 그니까, 러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펀딩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국가가 펀딩을 한 거야. 채권을 발행해서, 철도부서를 위해서 그 돈을 빌렸는데, 결국 요게 성공을 못했대요. 그, 실제로 사업성, 사업성도 그렇고, 그때 그 국제 정세, 그 나라 정세도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결국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망하고 어, 경제적으로 너무 망해서 이제 신해혁명이라는 그 중국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아니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어, 그리고 중국 중화 중화민국 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두 개로 쪼, 쪼,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현재 나라가 요때 어, 1915년인가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요 채권이 경제적으로 청나라를 완전하게 이제 망가뜨리면서. 중국이 발생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러니까 한 한나, 나라를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 계기 자체가 됐던 게채권이래 그렇기 때문에 요게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 이 채권에 대한 이제 채권자들이 지금 미국, 영국 요런 애들이잖아요. 어, 미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 금액이랑 거의 동일하대요. 어, 동등한 금액이래만 거의, 그만, 거의 그만큼 돼.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미국이 이거를 다시 이슈화 시키고 있어 미국이 어, 미국이 다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이유는 금액이 1200조 12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 지금 중국이 미국 투자자들한테 갚아야 될 금액이라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푸시를 하고 있어 푸시를 하고 있어 음. 자 푸시를 하고 있는데 1200조를 당장 갚아야 될 솔직히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야 그거 청나라 거지 야 이거 청나라 건데 우리 중국인데 어, 청나라라는 나라는 망했어 청나라라는 마,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중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꺼 망한 나라 망한 나라 꺼를 왜 우리한테 달라 그래? 라는 논리로 이거를 어 피해 나가고 있어 중국이 근데 이게 이슈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 청나라랑 중국이랑 여, 전혀 연관 없는 나라에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 새로운 하나의 중국이란 나라를 만들었어 라는 논리로 이 미국의 미국으로 대표되는 어, 1200조 상당의 채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되면 은 홍콩이랑 어, 홍콩이랑 대만에 대한 지금 보유권 있잖아요. 어. 그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 이때 쪼개진 거거든요. 이때? 어, 이제 중국, 중화, 중화민국이랑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그러니까 이제 독립되면서 공산당이랑 이제 자유민주주의진영이랑 대립하면서 북한이랑 남한으로 쪼개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얘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요 국민당, 요쪽이 장제스로 대표되는 국민당 정부가 패하면서 얘네가 킨게 대만이에요. 대만 섬으로 튀었어, 어, 튀었어. 그리고 이 대륙은 공산당 요쪽 세력이 다 지배를 했어. 어, 그쵸? 그리고 홍콩은 요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아편전쟁, 아편전쟁으로 이제 영국이랑 그 싸웠는데 어, 영국으로 싸, 영국이랑 으로영국 싸웠는데 요때 졌어요. 어, 져가지고 너네, 그러니까 청나라 쪽이 아편으로 너무 몸살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다 마약만 하고 있으니까 야. 영국 쪽이 이거는 머리를 잘쓴 거지. 영국 쪽이 그래서 일부러 경제를 몰락 시키려고 앞편을 어, 이제 중국 쪽으로 막막 뭐야 팔았어, 팔아 잽겼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은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본위협회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돈은 이쪽으로 다 빼오고 어, 실제로 중국이 중국에서 경제를 막 이제 일으켜야 될그 국민들은. 마약에 빠져있어 그래서 중국이 빡쳐서 아편 파는 사람들의 안편을 다 불태우고 이 사람들 막 처벌했어 근데 영국이 빡쳐가지고 그때 이제 침략을 했죠 침략을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다 져가지고 자 니네가 태운 은, 아편 이거 값다 보상하고 홍콩 줘안 그러면 니네 다 먹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홍콩에 대한 점유권, 어, 요거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백년으로 백년으로 바뀌었죠.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나라 때 이제 홍콩 따로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만들어지면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와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따로 빠져 나왔는데 아까 니네 야 니네 뭐 이런 거다 상관 없이 니네 중국 다른 나라라며 그러면 지금 홍콩 홍콩 반환하는 거 홍콩 반환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나라, 청나라 거잖아. 청나라 거니까 니네 줄 필요 없네. 그쵸? 렇 대만도 마찬가지고, 아, 대만도 마찬가지로 니네 청나라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중국이 아니고, 그냥 얘네는 별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지, 난감한 거죠. 근데 아, 중국 지금 하는 거를 여태까지 봤으면은, 얘네는 투 트랙으로 갈 거다. 아, 투 트랙으로 야, 니네, 니네가 지금 청나라, 청나라 시대에... 채무를 이 어필을 하면서 채무 어필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못줘 뭐 왜냐면 청나라 거였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전 때에서 계속해서 그 소가 계속 일어났대요 이거에 대한 미국 내에서 그 소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 정부에서 중국과의 트러블을 이제 조금 의식해서 야 니네 어 그냥 하지 마어 그래서 원고 폐소 소송을 이미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어 중국에 대한 이런 어필이 계속해서 먹힐 수 있다. 근데 트럼프는 또 모르지. 어떻게 될지. 어쨌든 중국은 요 채무에 대해서는 청나라와 관계가 없지만 어, 홍콩이랑 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거야. 라는 투트랙으로 가져갈 거다. 왜냐면 중국은 논리가 안 먹히는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조라는 1200조라고 하는 요 금액이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요게 미국한테 상한을 한다고 라 하면 은 중국 망하겠죠 바로 망하겠지 어,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미국이 승자가 되고 이 중국 자본이 중국 자본이 암호화폐로 들어와서 우리의 제2의 어, 붐을 일으킬 암호화폐 제2의 붐을 일으킬 요 돈이 만약에 다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 우리는 기존과 같은 2017년도에 암호화폐 불장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 생각보다 좀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어, 우리나라는 보수적으로 아예 막고 있고 미국은 보수적으로 어, 조금 제도권화에 진입을 시키려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미친듯한 불장을 어, 바로 어,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긴 힘들 거예요 미국 쪽이 만약에 주도권을 가져가버리게 되면 근데 중국 중국 쪽이 만약에 된다 어, 중국 쪽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대표되는 그 자본은 지금 거래소만 봐도 그아 거래소만 봐도 코인베이스로 대표는 되 거래소만 봐도 그리고 어, 다른 미국 내 거래소만 봐도 그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의 종류가 별로 없어요 어, 실제로 건실한 프로젝트들 을 위주로만 이렇게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거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어,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미국 쪽 스타일인데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중국은 응. 일단 다 상장시키고 어, 자기 중국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메이킹하고 다 팔아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잘 팔아쳐 먹는 이 웨이브에 잘 타면 되죠. 어,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죠. 미친 듯한 불장.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마베풀장이우기는 어, 상당히 어, 가능성은 적다. 대신에 대신에 메이저 어, 메이저 메이저 이제 비, 비트 그리고 알트. 메이저 아마폐들은 어, 상당히 좀큰 규모로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죠. 중국 일본 역사를 지들만대로 만드는 나라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중국 채권을 지금 비트코인 방송하는데 왜 얘기하냐 연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맞아요 그래야지 들어오는데 어, 아무래도 미친 듯.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장 신규 진입을 안 하잖아요. 신규 진입을 안 하잖아요. 어, 그게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견을 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 정부가 이제 선뜻 신규 진입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을 풀지는 않고 있으니까. 어, 근데 만약에 2017년도랑 같이 막 하루 아침에 300%씩 뛰고 옆에서 옆에, 옆자리 사람이, 옆자리 부장이 갑자기, 야, 나 어제, 아인슈타이늄 샀는데, 700만원 넣는데, 3억 됐다? 라고 해서 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지금 신규 진입 장벽이고, 뭐고, 나발이고, 무슨 수를 써도 들어와요. 어, 무슨 수를 써도 지들이 들어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웃음> 지금 신규 진입 장벽에 대한 제도를 허물자, 요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친 듯한 불장이 차라리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더, 어,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게 제 견해고요. 솔직히 미친 미친 듯한 불작용면은 사람들이 진짜 미쳐서 거품 물고 달려들 겁니다. 거품 물고 달려들.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